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은 열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비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비료주가 뭐올 초부터 움직였지만 어그 관심은 뭐 챗봇이나 AI에 비해서는 뭐 그닥 받지를 못했던 그 비료주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어,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뭐한 두세 달 정도 어, 올한 하반기 여름 어, 때까지는 상승하기 때문에 어,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료 관련 주는 총15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케이지부터 효성 또 롯데정밀화학까지 15개의 종목이 있고 비료산업은 어, 거의 이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내수 충당 목적의 사업입니다 어, 그리고 비료주 한번 특징을 보시면 이 대표적인 비료 관련 주 남해화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, 14년,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상승합니다. 또 1월부터 5월 때까지 이렇게 상승합니다. 어, 뭐, 16년도는 좀 틀렸죠. 요 때는. 아, 하지만 또 17년도 보시면 또 1월부터 어, 6, 7월까지 상승합니다. 2018년이 최고 피크였었죠. 여기 1월부터 5월까지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. 어, 그 뒤로는 이제 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, 원상태까지 내려왔죠. 어, 그리고 다시 이제 또 1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고 1월부터 상승하고 어 요런 어 대표적인 사이클을 타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걸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러는 거는 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어 이런 또 시기에 맞춰서 어때에 맞춰서 어 투자하는 거는 좀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래서 비료 관련주는 1, 2분기에 최고 실적을 찍습니다. 항상. 그리고 3,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 들이 대와 대다수가 이제 이런 비료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신 비료 관련 주 특징을 보시면 먼저 퍼가 가장 낮았던 케이지가 상승률로는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 남해와 경농 같은 이런 대표적인 비료 농약주들이 상당히 이제 앞에 와 있죠 그리고 얘네들 중에는 이제 퍼가 다 나오는 종목입니다 요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다 보면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회사들이 어, 태반이죠. 어,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가 나오지만 이 시총을 보시면 어, 이게 상당히 무겁죠. 이게 1조 4천억. 어, 딴 종목들 보시면은 뭐 이거 뭐 가볍습니다. 뭐 300억, 700억대, 뭐 500억대. 어, 오, 효성이 같은 경우는 뭐 700억대이기 때문에 한번 또 어, 움직이면은 또큰 폭으로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. 남해 같은 경우도 뭐 1조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항상 이 비료주는 이런 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이 슬금 슬금 이제 올라가면서 짭짤하게 수입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몇개 종목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g 는 어, 유한비료 생산업체입니다. 90%를 수출하고 있고, 어, KG그룹의 지주사죠. 얘는 이제 뭐 금융부터 철강, 뭐, 어,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아, 그리고, 어, 바닥권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얘가 최고 6만원대까지 찍었었던 종목이지만, 어, 그 뒤로 이제 계속 나락으로 갔었죠. 그리고, 다음 보실 종목은 효성 OBN. 얘는 유기질 비료 1위 업체입니다. 이게 유기질의 1위 업체. 보시면, 자, 1월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. 두 번째 남해화학입니다. 얘는 무기질 비료 1위 회사입니다. 아까 이 효성이 어이 유기질이었다면 얘는 이제 무기질이죠. 확실히 이제 1위 1자 들어가는 거 유일 뭐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제 눈여겨 봐야 됩니다. 얘도 마찬가지죠. 1월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뭐 4월 때까지 얘는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꺾였었죠. 아직 뭐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뭐 수익을 계속 이제 요런 추세를 간다면 어느 정도 좀 아직도 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농 얘는 농약을 60% 비중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농약 주가 가장 먼저 이제 움직였죠 그리 농약 관련된 종목이 조금 빠릅니다 시점이 11월 뭐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농은 다음은 이제 조비 얘도 비료 종목입니다 다음 태경 얘는 이제 재료 비료 원료 관련돼서 이제 석회질 비료 쪽 그리고 이제 생석회 비료를 판매 중인 회사입니다 유니드 얘는 이제 탄살 칸슘이죠. 비료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뭐 계속 뭐, 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게. 체시스. 얘는 지금, 어 자회사가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, 흐름은 좀 약하죠. 다음, 이제 성보아. 얘도 이제 농약 쪽입니다. 벌써 이 농약은 조금 시기가 좀 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인바이오. 얘도 마찬가지죠. 1월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죠. 다음은 대유.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요때 한번 크게 거래량을 한번 터뜨렸고, 그 뒤로 요 거래량 수준을 지금 빼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다음 태원. 얘도 이제 비료 원료 쪽이죠. 4%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보 롯데정밀화 암모니와 요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비료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